날씨가 엄청 좋거든요. 막 구름도 저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떠 있고 그러니까 날씨 자체가 맑고 완전 화창해요 아무튼 저는 항상 여기 주방 뷰를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군 하고 체크를 합니다. <목소리> 파나파운데이션 프라이머, 뭐 파우더 요런 거. 다음 여기는 퍼프, 뭐 브러쉬 요런 걸넣어 요거는 매니큐어.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어, 샘플 모아둔 거랑 이 안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 뭐 면봉 솜 이런 거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익숙한 샷이죠? 여기 어, 립들을 집에서 갖고 왔는데 많이 비우고 그래도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립 라인이다 하는 거는 남겨왔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립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본가에 다 두고 왔어요. 그다음 마지막 하는 블러셔. 온통 다 블러셔고 여기 밑에가 아이섀도우나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다음 맨 밑에가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브로우 이런 거 모아놨고 여기는 아직 안 갖고 왔는데 뭐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 이런 종류들을 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알차게 이 공간들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 하도 빨빨거리고 정리했더니 너무 힘들어 <웃음> 제가 갖고 싶었던 르라보의 베르가못인데 남자친구가 선물로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로 줘서 여기 For, s e n t for MK's Happiness라고 써있어요. 히히. <웃음> <웃음> 헐 사이즈도 큰 거네 이거? 여기도 써있구나. 대박. 잠깐만. 지금 아주아주 아주 여유롭게 짐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언니가 네스프레소 버츄오 쓰고 있었는데 그딱 2년만 쓰고 언니가 미국을 가게 돼서 저한테 줬거든요. 맛있는 커피를 맨날 맨날 내려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집들이 겸그 생일 선물로 유주랑 라일리가 그 보냈던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보낸 벨킨 3-in-1 충전기.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유치한테 말을 했더니 그냥 쿨, 쿨, 이렇게 택배를 딱 보이더라고요. 오, 이게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라서 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자기기는 무조건 신형을 쓰는 게또 약간 질리지 않습니까? 아, 뭐야? 디자인 진짜 예뻐. 여기다가 핸드폰 딱 두고, 여기는 애플 워치 두고, 또 여기 에어팟까지 3-in-1. 이 충전기도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생겨서 제 흰색 데스크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고만워 그리고 다음은 알콜 러버인 저를 위해서 라일리가 이 와인 디켄터를 보내주는데 벌써 이 패키징에 있는 그림만 봐도 너무나 간지 잘 잘. 와. 오, 장난 아닌데? 아, 아, 브랜드 사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제가 브랜드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너 사고 싶은 디자인으로 사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다 했는데, 딱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브랜드의 그 디자인이야. 통해서 통해서. 지금 친구랑 점심을 먹으려고 왔는데 땀땀에 곱창살국수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고 친구 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좀 있다가 거기 들렸다가 이따 오후에는 인천공항으로 엄마를 픽업하러 가야 돼요 지금 친구가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좀뜰것 같아서 여기에 좀 쇼핑을 할게 있으면 구경 좀 하고 이러려고 해요 Keep going 보통 타로를 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장을 뽑는게 가장 기본이고. 어! 대박! 똑같아! 똑같아! 어! 어 네. 두개더 뽑아주세요. 시작해야 돼. 그냥 이게단연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균형도 있겠지만 결국 계속 말하다싶피 세상과 나에 대한 조율. 이게 음. 되게 중요하거든. 모든 상태에서 힐링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왜 이렇게 뭔가 설레지?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여기. <웃음> <웃음> 아, 엄마 지도 먹으니까 못 먹어. 어. 그딱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아니까 다 맛있어? 저는 내일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미팅을 갈 건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차를 타왔고 중간에 배고플까 봐빨라도 하나 챙겨 나왔어요 사실 제가 최근 한두 달간? 또 매니큐에 어 빠져서 이거저거 막 섞어서 바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제 내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짐을 싸고 풀고 뭐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또 가을 내일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딱 미팅을 가면 오늘 일정은 끝! 만두! 그래서 회원님 진짜 잘 나누고 싶어요 귀여다너너 얼굴이 보여? 졸려 어, 졸려